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하나, 심혜인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굴포천역에 위치한 굴포놀이 기후변화 체험관에 와있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기후변화 체험관에 대해서 소개해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체험관 설명을 맡은 임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어, 여기 지구분이요 지구모형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이 회색 부분에 손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여기요? 네. 음... <웃음> 되게 뜨거운데요? 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지구가 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셨을 텐데요 네. 요것처럼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온난화랑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구가 뜨거워지는 네, 현상이다 네. 근데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저희가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자연재해가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일단 기록적인 뭐 폭염이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집중호우, 폭우 이런 현상들 때문에 또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와,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지구를 위한 실천관인데요. 어, 일단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기 전에 온실가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네 온실가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를 뜨겁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온실가스는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 혜인 씨가 보시기에 이 온실가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여섯 가지 중에는 네. 저는 이산화탄소일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웃음> 이 이산화탄소는요, 우리가 공장을 가동을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사용을 할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혜인씨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신재생 에너지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친환경 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네 어... 맞아요 거의 이제 맞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 대신에 우리가 좀 재생 가능한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바람의 힘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또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이용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풍력에너지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오, 네, 한번 풍력발전기를 돌려서 한번 에너지를 만들어 보실까요? 어, 여기 아, 돌리면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돌리시면 돼요 돌리면 어떻게 요 네, 여기 풍력발전기가 어? 돌아가면서 어? 풍차 돌아, 어 네, 기차가, 기차가 움직이죠? 네. 어? 어, 더 빨리 더더 돌리면? <웃음> 더 빨리 갑니다 오 네. 어, 네. 신기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 직접 또 풍력발전기를 돌려봤습니다 저희 오늘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네. 둘러봤는데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기후변화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설명도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도 있어서 재밌게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좀 쉽고 재밌게 배우실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체험 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더욱 많이 이제 놀러오셔서 즐겁게 둘러보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구민 여러분들도 골프 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에 많이들 좀 놀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